아, 이번엔 완전 연소네요? 불완전이 아니라? 네. 어. 그리고 염화칼슘은 물을 잘 흡수하니까 네. H2O를 어. 흡수하고 네. 수산화 칼륨 수용액은 음,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니까 어. CO2를 흡수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증가한 염화칼슘 간의 질량은 생성된 H2O의 질량이니까 네 H의 질량을 알 수가 있고 아 그래요? 네 그리고 증가한 수산화칼륨 간의 질량은 생성된 CO2의 질량이니까 C의 질량을 알수 있어요 음, 그렇군요 네